영미 죄송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너, 시간없어? 알았어. 대충 빵꾸 쳐볼게. 어... <웃음> 미안호요. 미안다당께 장난 나랑 지금 아냐? 아이씨. 드레스. 어. 오케이. 좋았어. 아싸. 누굽니까? 누굽니까? <웃음> <웃음> 설마? 아니... <웃음> 아이씨! 아! 어? 와우. 꼭 들어가야 맛이 다냐. 아! 야 야이씨 최작가 이업 하이 나오지 마. 나오지 말라고. <웃음> <웃음> 아웃다 미안어요. 아주 쉽죠?